지금 이제 7월 휴가를 맞이해서 거의 몇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휴가에 왔습니다. 쏠 비치를 예약을 했고요. 오래 전에 예약을 해서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스위트룸을 예약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 만의 여행인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게 시간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3년 만에 또 가족 여행을 허물어 왔습니다. 직진. 아이씨. 봅시다. I'm 아, TV 한대 가운데 이렇게 딱 있고, 오른쪽은 이제 바다 뷰, 오션 뷰라고 하죠. 오션 뷰가 보이는 테라스 좌측 옷장 세면대 살짝 있고, 느낌상 봤을 때 이쪽은 이제 느낌상 여기에 이제 냉장고 한 대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냉장고 있습니다. <웃음> 콜라랑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이기 때문에, 그냥 막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짝, 위를 살짝 보면은, 가격표 하나 있을 텐데, 역시나, 음, 역시 있습니다. 가격 한번 볼까요? 테라 5,000원이구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어, 콜라 3,000원. 음,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 갑자기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겠지만, 어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편의점부터 다 있습니다. 굳이 뭐 이걸 건들 필요는 없고 나는 여기서 먹을 이유가 없다. 여기 공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를 했으니까 시원하게 먹어야 되죠. 그래서 냉장고에 미리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있으니까 좀 아, 오케이. 진짜, 됐어, 됐어, 오케이. 나 지금 불편해. 자 이렇게서 이제 냉장고에 물을 넣었으니까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제 옷장 같은 경우 있는데 뭐 어, 들고 온 옷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스위트룸이기 때문에 이제 거실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방이 나오는데 침대 두 개. 역시나 이제 스위트룸 호텔의 스위트룸 하면 액자 아니겠습니까? 고급진 어, 럭셔리의 기본. 호텔이다. 여기는 호텔이고, 여기는 럭셔리하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자 두개 걸려 있습니다. 어, 누군가는 딸과 같이 자겠지만, 느낌상 제가 같이 여기서 둘이서 잘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와이프의 자리, 여기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오션뷰. 네, 이것 때문에 이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여기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면은. 넓게 펼쳐진 바다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어, 얼마나 좋습니까 느낌상 아, 어, 저기는 어, 인스타가 저쪽 포토존 있죠? 포토존 음, 인스타가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아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면이 좀... 화장실이 한 개인가요? 한개 화장실이 한개 한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스위트 룸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한 개다 어, 전쟁이 예상됩니다 쾌적하며 아주 깔끔하면서 좋습니다. 수압도 아주 세게 잘 나오고 뜨거운 물도 온수도 오...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샤워기 깔끔하고요. 청소 상태 매우 깔끔. 유리도 깔끔 투명하고요. 변기도 비대가 있네요. 좋아요. 이막 같은 경우도 깔끔하고요. 욕조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제가 쓸 일은 없습니다. 낑겨요. 또 한가지 이제 불이 잘 들어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역시나 액자 럭셔리의 상징 어 유튜브가 되네 아 김사장 좋아요 한번씩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은 자기 나오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저도 제 것만 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엄마와 딸 딸과 엄마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바라보는 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높은 파도와 이 거세한 물결처럼 앞으로의 인생은 힘들고 거칠고 험난하겠지만 우리는 분명 이겨낼 것이고 우리는 버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행에 온 소감이 어때 오랜만에 내 돈, 어. 내 산. 아~~ <웃음> 그렇게 신났네 그렇게 신났어 야 보다보니까 인스타 각 인스타 가 그래. 코치 몰라? 10년만에 여행 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다못 아, 예. 먹어요 산걸 보니까 회사지 튀김 샀지, 오징어 순대 샀지, 감자전 샀지, 방건조 오징어 샀지 <목소리> 아, 주완 여행 어땠어? 맛있어 마이... 음, <목소리> 좋았어 어땠어? 넌 여행 어땠어? 어난 힘들어 일용할 양식들, 만찬들이 앞으로 한 3년 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 맛있게 먹자 짱 이번 여행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내가 말했잖아 내돈내산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었어 엄마가 예약하고 엄마 없으면 아빠는 못살아 짐도 내가 들고 야 누가 하면 진짜인 줄 알아? 운전도 내가 하고